맨날 방송을 하는데도 가끔씩 오류가 나네요 이렇게. 음. 아 하더 하더. 아 하더 하더. 이제 생방입니다. 아, 골로마이런님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아, 뭐죠? 그 조금 전에 이제 마이크 가안 꽂혀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꽂고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다시 켰고요 그래서 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세훈, 내 나오니? 운동하러? 원래 성종우님이 1등 찍었는데, 음. 음. 이제 골룸 바이러 님이 1등 됐어요. <웃음> 그 앞에 이렇게, 아, 기러님 안녕하세요. 레메시스 3개를 리뷰용으로 이렇게 빌려왔어요. 아, 이게 a g 그 다음에 이게 f g 그 다음에 이게 h g 입니다 이게 이제 17.1 최초 런칭 모델이고요. 요게, 제가, 최근까지 애용하고 있던 19.1 모델인데, 음, 아, 볼, 갈 거야? 아, 감격 세르드 1등. 네, 루프세드님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궁금한 거는, 스터드가, 물론, 이제, 어퍼도 되게, 그러니까, 어퍼가, 네메시스 요.1로 바뀌고 나서, 이전에 이 19.1과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냐, 다 갔냐, 뭐 이런 걸좀 비교를 해보려고, 어,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음, 이건 이제 사용 꽤 했던 모델이고, 이건 이제 사용 전 모델이긴 한데, 다시 리뷰가 올라가기는 합니다. 이 네메시스에 대한 건, 점 1에 대한 건. 어떤 분이 네메시스 점1좀 리뷰를 좀 해달라고 그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그,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점 1은 당신이 하진 않았으니 이걸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음... 디자인 하나는 죽이기 잘 뽑아주나요? <웃음> 어... 이게 사실이 쉬워졌죠. 컬러 프린트가 하는 게. 디지털 프린트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천연 캥거루 가죽 표면 이런 데는 사실 이런 게 어려운데 이 코팅 처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레탄, 필름에다가 그걸 입힌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안 했다고 하면, 아,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뿐이라 <웃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디지털 프린트가 가능해졌죠. 순전히 인조가족 덕분입니다. 순전히 인조가족 덕분. 네. 스터드 개수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길이도 약간씩 다른데, 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앞쪽 스터드 길이가 어느 쪽이 제일 길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스터드 길이가. 이게, 뭐, 이거, 요거, 요거는, 일단 HG가 제일 짧아요. HG 스톤도 요 길이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 화면상에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HG가 제일, 앞쪽은 제일 짧아요. 뒤쪽은 또 제일 길어요. HG가.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기 토션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야, 토션 시스템은 뭐 1980년대 말에 나왔나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니구나 ZX를 신었을 때 붙어 있었으니까 토션 나온 지는 꽤 오랜 래 40년이 넘었군요 1980년대 에 나왔으니까 ZX 모델에 토션 바가 들어갔고 군 제대하고 나서 테니스를 샀을 때도 토션 바가 들어가 있었고그 토션 시스템 사실은 여기 이제 흔히 요즘 말하는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옛날엔 토션바라고 불렀고 이제 스파인을 넣는 거는 이제 신발 휘어지지도 않도록 하는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요게 이제 AG이고 근데 이렇게 그 육안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AG가 스터드가 조금 더 많죠. 몇 개가 한두개 정도 많아요. 네. 두개 정도 많아서 여기에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정도. 정도여서요 A 이 AG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FG랑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어 실제로 원형에 가까운 거는 FG 쪽이 더 원형이고 여기는 원형이 아니라 삼각뿔 형태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더 원형이죠 그러니까 방향지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근 이런 이제 스토도 또 아식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엑스플라이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토션바라서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 말들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안을 열면 따 보면 이제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거는 디자인상으로만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게 보이고. 소대드의 길이는 앞쪽이 대부분 AG든 FG든 12mm, 뭐이 정도 10mm, 12mm 정도가 되는데 HG만 10mm 이하로 구성이 되어어요 앞쪽이 이게 그리고 라스트도 약간 다르긴 하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웃음> 보시면 이 무늬가 화려해서 표시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아디다스는 확실히 HG와 FG, AG의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딱 비교를 하면 라스트의 모양이 외관으로 딱 눈에 띄어요 이쪽이 더 HG쪽이 전체적으로 슬림해요 슬림한데 제 경우에 어떤 쪽이더잘 맞냐 그럼 저는 이제 h g 어쨌든 좀더잘 좀 맞죠 그리고 음 천연가죽이 푸짐하게 제작해 준다면 통짜로 그, 그저 바, 바, 바라는 바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캥거루가죽 사용은 조금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 모르겠습니다 캥거루가 아주 사용량을 늘릴 수 있을지 환경문제 관련돼서 동물보호라는 이런거 아 소, 손흥민 안봤어요 셰필드에선 예 제가 그 3일 동안 아 이틀 동안 이구나 이틀 동안 챔피언스리그 보면서 새벽까지 그 보고 견, 운동을 나가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어저께 다 건너 었어요 문제는 왜 이게 단종이 되느냐 하는 건데 단종이 예고돼 있잖아요 이, 이 모델이 지금 레메시스가 17년에 나 이게 1 9세미니까 1917년에 나왔겠죠? 그러면 해수로는 한 5년 만4년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요 4년 5년 정도인데 레메시스 어,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이 모델이 가장 좋긴 했었어요 어, 발을 발에, 발에 편한 정도도 그렇고 가장 편했던 모델이고. 근데 여기 이 19.1 에서는 이 터치감 같은 거는 이 이거 워낙 어퍼 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뭐 패딩이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네메시스는 전체적으로 신발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도톰한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밴드라기보다 밴드 안쪽에다 패딩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였다고 하면 이 단계 와서 패딩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밴드 밴드에 그 코팅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이는데 요 단계로 와서 제가 이 .1 모델을 처음 봤어요 리뷰하는 왜냐면 이거랑 디자인상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전까지는 뭐 이걸 똑같은 걸로 할 필요가 아닌가 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었 사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9.1에 나왔던 것과 .1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어, 뭐 이미지만 보고는 몰랐고 어쨌든 네메시스라는 신발이 추구하는 컨셉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 소재 자체가 이제 그뭐 텐션 밴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요 때보다 요때 이때 와서 어퍼의 두께 아 두께가 아니라 이 저기 뭐죠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유는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신긴 했는데 이 축구화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역시 발은 편하고 발볼도 뭐 넓은 편이 아니어서 발 저리면서 약간 있지만 충분히 견딜 만한 상태여서 계속 신었던 건데 어, 완벽하게 제라스트와 맞진 않지만 이 밴드가 주고 있는 그 특유의 유연성 즉 발에 밀착되는 유연성이 꽤 높은 편이어서 어, 비교적 촉촉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구조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이 오늘 도착을 해서 만져보고는 그 다음에 신어보고 느낀 결론은 뭐냐면 GT랄 것 같아요. 팬텀 GT랑 것같아요 팬텀 비트랑 그만큼 이미 신발들이 어, 브랜드별로 신발의 그핏감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으면, 신으면 요 뒷부분 쪽이 약간 뭐 미세한 차이가, 감이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팬텀 디테랑에서 착화감, 지금 어퍼가 발이 진다라는 감은 큰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옛날에 TM4, 뭐, 레전드 모델이나 아니면 뭐, 초기 PTF 프리미어 모델 뭐 94, 96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모델이나 아지다스 코파 문델을딱 놓고 보면 공법상으로는 모든 게 똑같은데 어퍼의 두께, 그다음에 패딩의 두께, 뭐다 음통의 형태, 뭐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의 변화 이런 것들에 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파트별로 보면 부품은다 똑같은데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보면 착화감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들 지금 예를 들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투 거기에다가 엑스플라이 포나 프로 그 다음에 뭐 몇가지 일본식 제품들을 놓고 비교하면 뭐엄브라우 액셀레이터의 요 앞으로 요 앞에 나왔던 뭐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 뭐전족보다 캥거루 가죠 그 다음 사이드는 다 인조 가죠 뭐 아래쪽에 있는 테박스 아니면 뭐 일반 tpu지만 뭐 기본적으로 라운드 향의스 터드 그런 식으로 어뭐 전반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여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신어 보면 미세한 착화감의 차이, 스터드뭐 구조나 배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맛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팬텀 GT와 너무 착화감이 유사하기 때문에 뭐 제품의 차별화가 되는 경우가 없다. 우선 구조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나이키의 팬텀 GT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니트라고 사용을 하는데, 니트에다가 코팅을 처리해버리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게 니트라고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인조가죽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소재를 밴드라고 부르든, 아니면 니트라고 부르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섬유, 파이버니까, 실을 한 겹으로 만들면 그걸 리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을 여러,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꼬아서 만들면 이런 식의 우분천이 되고, 그럼 우분천에다가 여기에 엘라스틴 소재, 다시 말해서 고무 성격을 띠고 있는 탄력성 소재를 가미를 하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얘들 그, 밴드. 저 밴드 타입으로 텐션 밴드가 되고, 거기에다 코팅 처리를 해버리면, 코팅 아래쪽에 있는 게 니트인지 우분인지 뭔가 상관없이 어퍼 자체는 기본적으로 탄력이 있는 스트레치성을 갖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근데 이렇게 되면 GT를 살 어,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네메시스를 살 것이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GT와 비슷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패딩이 그러니까 여기 껍데기 저 오퍼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껍데기에 코팅되어 있는 면에 안쪽을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GT랑 똑같은 느낌 거의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이 결국에는 좌우를 하는데 어뭐 워낙 똑같죠 신발 자체가 여기 코팅되고 가운데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밴드를 그러니까 일자로 형성시켜 놨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로 세로 형식,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형식으로 이렇게 엮어 놨냐 하는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키는 어쨌든 그 문제는 이제 최근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코파, 프레데터, 그 다음에 이 고스티드, 네메시스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선 제가 유일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 하나는 이 그 다음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게이 네메시스여서 사실 네메시스에 대한 감은 확실히 알고 있는 편인데 GT는 실착으로 경기를 못 해봤지만 GT를 신으면 그때 발에서 전달되는 느낌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디다스쪽에서 보면 혁신성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제 이 사이버가 폐기가 되고 그 다음, 나이키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다른, 뭔가 다른 제품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엑스 코스티드도 이제 엑스 스피드 플로우라는 이름은 나온다고 하지만, 소위 말해서 페이스리프트, 약간의 변화를 주는 마이너 체인지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변화는 안 되고, 네메시스를 글쎄요, 단종을, 네메시스라는 이름은 어쨌든 이 밴드를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네메시스를 그 저희 단종을 시킨다고 하면 이유는 이후 모델에는 최소한 이런 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아디다스가 이거는 개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밴드로 형성하는 것들은 발을 밀착시키는 방법에서는 확실히 이점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형태의 밴드, 밴드를 부분적으로 넣은 것들이 예를 들면 퓨전, 어, 퓨처 G 같은 모델이고 그 다음에 아, 밴드를 넣었다고, 스피드 밴드를 약간 감화했다고 넣은 게, 이제, 최근, 머큐리메 베이퍼, 뭐, 14,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밴드에 대한 컨셉은, 신발 전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그거였었고, 반대로 밴드는 아니지만, 레이싱 방식과, 그 끈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발이 밀착시킬 것까 하는 고민에서 탄생했던 게, 그, 퓨처죠. 푸마의, 퓨처 제품인데, 어,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푸마의 예전의 원 느낌이 들어요. 원 인조 어, 천연 가죽이 때 들어갈 던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아닌데 그러니까 소재를 변경을 시켜도 기본적인 착화감에서 크게 변경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요인. 인조 가죽 아니면 마이크로파이브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코팅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 코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의 착화감은 굉장히 유사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제요 탈피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라이닝이나 패딩의 처리인데 특히 이제 패딩이 중요하죠 패딩의 두께를 소재를 어떻게 변경해서 갖고 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신발 내부의 예, 신발 자체가 좀 착화감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어 신발의 차별화를 만들어주는 거고 GT는 뭐 제가 커뮤니티 상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사실 달라진 걸 찾기가 힘들죠. 그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건데, 이제 블랙아웃 모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어퍼 표면, 그 다음에 어퍼의 밴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뭐 스터드는 어차피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테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나오는 제품 중에 크게 기대할 만한 제품이 과연 있을지, 조금 이제, 이게 들긴 네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브랜드들이 서로 다양한 신발을 개발하는데 그 뭐죠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어, 약간 비슷해져 가는 여기에 있는 표피 느낌은 뭐 이렇게 유, 만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은 퓨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블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사용된 소재를 요만큼 잘라내거나 아니면 퓨처 이런 거 하고 요거랑 gt를 딱먹으면 gt 예를 들 텍스처 부분만 없애버리고 만져봐서 소재를 분간하라고 하면 눈을 감고 블라인드로 하면 구분하기가 힘든 구조가 됐어요 이미 물론 이제 캥거루가 알도 그렇게 나죠 그렇게 나는데 그만큼 인조가죽으로 그 새롭게 뭔가 만드는 거에 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좀안 된다 지금 이제 오히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음. 19.1 hg 를 신고 계신 오늘 어떤 질문 드렸죠 김수찬 님 어마무시한 놈들 들고 계시는가요? 이게 광훈이님께서는 광운, 광이 그렇게 보시나요? 저가 보기엔 저 별로 그 어마무시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메시스는 실착을 하죠 이걸로 계속 실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 LG 스터드의 장점 때문에 짧고 해서 계속 실착을 하고 있죠 신어보면 이 AG나 이 AG보다도 지금 이게 HG 쪽에 더 낫지 않나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 모델을 HG AG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 리뷰하기 전에 다시 찾아봤는데, 어,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 이 AG는 뭐냐? 이 AG의 정체는. 이 AG는 뭐 HG와 동일하게 간주되되, 하이브리드 구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라. 뭐 이럴 가능성이 높죠. 아, 어, 그리고 아웃솔 플레이트를 왜 다르게 구성하느냐? 아무래도 인조단지 쪽이 하, 이, 뭐죠, 그 바닥 지면이 딱딱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저기 뭐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업, 어? 그 인솔, 인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플레이트 전체로 그 가운데 비우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또 하지 않았나? 아디다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런 느낌이 들고 무게가 한 210g 정도 되니까 어 무게상에서는 뭐죠 오늘 축구 무게는 거의 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0 g 에서 대개 200g을 수량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신발의 객관적 무게가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됐다 그렇게 보여요냐아다디오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게선 스캐닝에다가 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네. 이런 그래픽 예, 이렇게 보면 눈이 막 이렇게 원래 이게 그 카메라에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그 뭐라 그러죠 막그 번쩍번쩍 거리면서 보이도록 그러니까 방송에서이 줄무늬티셔츠를 원래 못 입잖아요 이막 저기 뭐지 빛 간섭 현상 이렇것 때문에 아 그렇죠 뭐이 착용감이 안 봐도 뭐다알수 있을 정도로. 그니까, 러 어퍼를 딱 만져, 어, 이제 어퍼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근데, 다만 이 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어퍼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유일하게 신을 만한 제품 중으로 저는 늘이 네메시스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디자인은 마음에 들진 어 않았었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고, 오히려 이쪽 때가 훨씬 더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흰색의 에이지 뿐만 아니라, 끈이 없는 플러스도 샀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올랙 TF도 구입을 했었어요. 요거는 또 우리 손님과 같이 동시에 같이 사서 같이 착용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해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 제품은. 혓바닥에 있던 프레테 시리즈나 리뉴얼. 텅이 있는 제품. 음. 래서 그것도, 그, 어쨌든 프레테 모델은, 과거 모델부터 이렇게 쭉 보면, 기본적으로, 어, 어퍼에 고무도, 고무가 있는 부분이, 고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인 어퍼라고 불리는 부분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떨어져요. 그 고무 때문에. 왜냐면 작은 고무돌기를 박아놓으면, 그 고무 크기 칩이, 칩 자체가 유연성을 갖지 않는데 그것들을, 과거에는 그 스티칭으로, 어, 쫙 끼어놨던 거기 때문에, 요정도 복각 정도에서 뭐텅 이렇게 되어 있고 프레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때아 어, 이제 복각판에서 사실은 가치가 없죠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 고무 쭉뭐 되어 있어서 이건 뭐 사실은 가치가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고무가 좀 얌전하게 좀 깔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데까지 다 고무를 해놨었으니까. 이런 거는, 글쎄요, 뭐, 그, 복각을 어,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프레젠테 컨셉 이 제품의 자체를, 이 제품 자체를,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텀을 굳이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할, 레이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이쪽도 뭐 대부분 인조가죽이니까 그리고 이런 돌기가 꼭 필요하냐 이, 이 부분이 고무 돌기 면적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옛날에 그니트로사지 어, 인가요? 이트로사지 처럼 밴드 부분을 조금 더 그냥 폭넓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죠 은 그러니까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이거나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어, 이런 톤 같은 걸 포기를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뭐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임수찬 님이 문의하신 게 뭐였죠? 그 신발 밀리는 거였나? 그거? 그래 할래요? 엑셀레이터? 엑셀레이터는 여러 번 복각을 했죠? 최근까지 파란색 복각으로 나오고 있고 프리시즌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프리시즌 아직 나오기가 어렵나? 프레터가 94그 다음에 라피어 이런 건 아예 안 나오니까 크게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프리시즌, 매니아, 매니아는 나왔고 매니아 이후에 것들은잘안 뭐 나오고, 암튼 복각을 할 만한 시기가 안 됐나 보죠?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봐야겠죠? 그, 캥거루냐, 천연소가죽이냐, 인조가죽이냐. 근데 사실은 천연가죽이 아닌 것들은 전부 인조가죽이라고 불리면 돼요. 왜냐하면 가죽을 흉내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죽을 흉내내서 만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실상 소재가 파이버 즉 섬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섬유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거기에 어떤 코팅을 입히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니트와와그 다음에 일반 인조가죽을 또 분류를 해서 축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음. 캥거루 가죽이 가장 질기죠. 소가죽의 단면 두께로 절개를 했을 때 다섯 배 정도가 인장 강도가 더 강해요. 캥거루 가죽이. 그러니까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인조 가죽은 이제 그 인조 가죽의 강도를 인장 강도로 볼 것이냐, 인장에서 파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마찰에 의해 견디는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울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겠죠. 왜냐하면 자체 내 케블라나, 그 다음에 카본 섬유를 섞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인장 강도는 어느 정도 그 견뎌주니까, 캥그루가 보다 인장에 의한 타일 강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천연가죽 가공을 할때 상처 있으면 그 부분 돌려내요 제가 예전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한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절개하고 그 부분을 도려내는게 기본적으로 검수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죽을 원피를그 토글링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해야되거나 염료를 입히고 한 단계에서 그 다음 지나서 이제 아 완전히 건조시키고 거그 위에 코팅 처리를 하고 스플릿을 분리하고 이런 과정을 도 거치고 나서 반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개평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재는 그거기에 따라서 어그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공급 가격에 땅가에다가 그 무게를 그어 면적을 곱해서 근데 그 개평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해요. 개평에 집어넣기 전에 그러니까 무, 그 가죽의 크기를 계산하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있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육안으로 다 해요 사람이 하면서. 아, 문제가 있는 부분 다 도려내요 쓸수 있게 그러니까 면적이 넓지 않으면 그걸 잘라서 쓰거나 한가운데만 하겠다 아니면 사이드 있으면 사이드에 도려내고 그래고 최대한 쓸수 있도록 하죠 그런 것들을 올림픽 이번에 4강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쿄올림픽에서는 누구누구누구지 이번에 올림픽 모르겠네 나로니 나로니 알제이님 예, 들어오셨구나. 동그란 파프리카는. 루마니아, 온두라스, 뉴질랜드. 이미 올림픽 대표팀의 22세 이하, 24세 이하인가? 올해 24세로 조정해 줬죠. 1년 그 되는 바람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에서 하니까 조금 더 유리하나? 근데 일본의 그라운드 환경이 또 조금 다르죠. j 일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그라운드랑 좀 달라서 그 그라운드의 잔디 지면이 좀 딱딱하죠. 보면. 지난번 한일전 때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라운드 환경이 조금, 그라운드 환경이 잘 적응해야 된다는 것도 일본에서, 물론 뭐연습구장하고다 이제 본 시합 구장에 다 적응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게임에 들어가서, 그, 긴장 상태에서는 역시 그라운드 환경이 꽤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상당히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UL 구형은 너무 찢어질 것 같다. 구형이 지금 찢어진다고 한, 가죽은 안 찢어지는데, 이제 나머지 바, 다른 파트들이 찢어지, 거나 금이 가거나 깨지겠죠. 그, 우려탄 부분을. 그것들이 이제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니까 음, 실제로 발등 레이스홀이 터져 저도 그래서요. 아시, 아, 아슬레타 레이스홀이 터진 게 벌써 구입하고 일년 지나서 터졌나? 일년반도지나서터구나 우리 김수찬님이 얘기하는 게 야, 신으면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이 아웃솔을 빠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코인 이해가 안 가는 게. 발은 신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은 바깥쪽에 있는 건데, 이게 빠져나온다 그러는 게, 이게 밀려나간다는 건가, 지금? 중간에 발가락 세 개만 축구하는 아니, 느낌이다. 밀려나간다는 느낌 같은데,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퍼가 힘이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지, 이게. 김부찬님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그들딱 맞게 신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가락이 밀려 들어갈 것이고 조금 여유가 있게 신었앞이 조금 남는 형태다 발가락 모양에 따라 사람이 다르니까 보면 일본 여름이 덥기는 한데 음, 물론 습도가 높고 덥고 근데 올해 이제 전체적인 기온이 만약에 뭐 아주만 높지만 않으면 뭐 우리는 뭐 어디지 그 제주도가 고온다습한 기온이 니까 일본은 그냥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기온이 그 높은 기온에서 아 어, 그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과 공의 압력 텐션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이 그까 그러니까 공치 사용도가 지금 뭘로 사용되는지 뭘테드 되는지 알라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스타 같은 걸 우리나라 자국 그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사,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같은 솔직히 산무... 아니 난 산무고 뭐, 뭐 상관없는데요 우선 뭐 군대를 지금 백승호가 그거 맞았다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저기 뭐지 백신 주사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 참가 선수들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올림픽 대표 선발로 예정된 후보군까지 전부 다 주사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로 불려와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긴 안 되긴 하는데, 백승 같은 선수들이 포함이 되고 군 면제, 이게 백승 같은 한국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군 문제 해결하는 거였으니까. 음. 어저께 인터뷰가 경기 끝나고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야? 이틀 전인가? 맨 마지막 기자가 그 송곳질문을 했어요 송곳질문이 뭐였냐면 어, 후배들, 너처럼 지원을 받은 후배들이 여전히 많은데 하나가 답을 못하더라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백승호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을 것이고 했다고 봐요 보면 일본 선수들은 유발시 있는 친구들이 있죠. 어쨌든, 일단, 그러니까 유발란스든 어떤 거든, 일본식에 나오는 것들은, 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뭐, 다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쨌거나. 음, 이승일무하고 16강. 사관이 들어야지 면제가 되는 거죠 군 면제가 3인? 인까지가군 면제인가? 하여간 뭐 나는 군 면제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병력을 그렇게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네메시스 블랙 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키위에이드?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 프로 탐 날만한 제품은 아닌데. 이것도 신으면 충분히 그 정도로 그건 될거예요그 적응은 아 습할 때 운동하는 게좀 힘들긴 한데 온도가 아주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 습할 때 땀이 많이 날때 오히려 운동은 잘 돼요 제가 제일 운동이 안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약한달 정도 네, 올해는 그다지 조금 선선하긴 한데요 4월 말 5월 초 중순까지 제가 제일 힘들어 하는 기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니까, 러 되게 건조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기 목이 타듯이 막, 그, 마른, 마른 상태가 되고, 그걸 제일, 그, 힘들어 하는데, 어, 습도가 아예 높아져서, 이제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여름에 운동하는 거는 오히려 좀, 저는, 어, 잘 접근하는 편이고, 그쪽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몸도 잘 녹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보면. 아 김허더스님 야근하세요? 왜 야근을 하세요? 금요일날 에? 불타는 금요일날 야근을 하면 안되지 <웃음> 아, 내년 월드컵 겨울에 아, 그 일찍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전잘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 이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이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유로 대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클럽 대회만 주시라고 했으니까 천연가죽 부드러운 어퍼는 안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수찬 님의 그 발의 모양과 신발의 모양이 어떻냐 하는 것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밀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게 안 밀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밀리도록 할수 있는 신발, 그러니까 어퍼에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 텐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하는 신발들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락다운이 잘 돼야겠죠. 락다운이 된다는 거는 이런 제품들 뒤에서 이렇게 뒤꿈치가 두툼하게 돼 있거나. 뭔가 이제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으면 요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여기 여기는 뒤쪽에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쿠팡 이런 데서 보는 락다운도 아니거든 약간 미미 약간 그그 그 약간 부족하게 그런 부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네메시스 뿐만 아니라 다른 축구화들도 다 똑같은 현상을 느낀다 그러면 발과 족형의 문제 축구와 라스트 아, 축구화 라스트와 족형의 문제일 수 있고 네메시스 하면서 김수찬 님이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 축구와 고유의 이 오퍼에 갖고 있는 성질의 문제 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낫는데요 이 부분이 이 네메시스가 특별히 그런데 제가 신는 것 중에서 발이 밀리 같은 것도 있고 흔들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 그럼 이제 오퍼가 워낙 얇고 유연한 소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피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랑 이때랑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가 텐션이 훨씬 더 물론 이제 신었던 모델이고 새 모델이라서 그렇게나지만 기본적으로 만져보면 이때 제가 최초에 살 당시에 느꼈던 텐션과는 다르다 이거죠. 달라졌겠죠. 19.1이고 이게 1이니까 그렇게 보이긴해요 네. 어, 예전에 병력 비리 그 얘기 들었나 윤준? 어디 찍는지 일부러 수술을 시켜 에이전트들이나 선배들이 어, 여기 이쪽 이었나어깨 있는 쪽에 수술을 일부러 많이 시켜.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브로커들 병원 의사들하고 짜고 어, 군 면제 받을 때 어디에 수술 짜고 있으면 군 면제 된다는 게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잘하는 수술 시켰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나? 수술을 시켜서 그다 병력을 합법적으로 면제를 시켰다고, 예전에. 지금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 칼을 정확히 어디에 대하니까, 그러니까 선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축구한때 지장이 없지만 군그 면제되는 부위들이 있어서 그 부위들을 수술을 시켰어, 에이전트들이. 내가 아는 에이전트들, 후배들도 다 시켰으니까, 자기 데리고 있는 선수들을. 일부 그게 병력 비리의 첫 번째,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군그 판정관을 뭐 매수를 해서 돈을 매겨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시켰어. 특정 부위를 손흥민이 2년 뒤에 계약이 끝나는데 아마 최근에 아디다스가 지금 어 어디죠? 그 어느 팀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 엄청나게 돈을 써 오는 거로 지금. 로마가 아니고, 이벤투스도 아니고, 밀란도 아니고, 어디였지? 아, 인터밀란인가? 아, 인터밀란이구나. 지금 인터밀란을 아디다스가 새로 계약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아디다스가 굉장히 냉철한 것 중에 하나가 박주영 건도 그랬었는데 박주영의 나이가 들고 병역 관련된 문제가 애매해지면서 아디다스 쪽에서, 아, 계약을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 계약을 안한 건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저기 서로 이제 계약을 못 했으니까 안한 건데, 엄밀히 말하면 아디다스 쪽에서 계약 포기를 약간 유도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박주영이 아디다스의 요구사항이 아디다스가 수용할 만한 조건 범위를 넘어선 게, 음, 부분도 있었었고 네, 그 관계는 그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계약을 포기했는데 를 문제는 박주영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계약이 아니었고 아디다스 코리아와의 계약이었고 소동민은 이제 글로벌 계약 선수여서 어, 글로벌 계약일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 일단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받는 글로벌 계약 선수인 걸로 아는데 그 경우에는, 어, 나이가 들어도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재계약할 가능성이. 한국 선수, 한국 계약이었어요 로컬 계약이었어요 물론 뭐, 글로벌 계약이라는 자체가 이제 뭐, 그 선수의 스타성 상품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는데. 재계약이 가능성이 높죠. 나이키로 갈아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상무 가는게 굉장히 그 당시로는 큰 혜택일 수도 있어요 98년 뭐 이럴 때 올림픽이라 이런거는 뭐 메달 따는거가 쉽지가 않은 때 였고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였죠 제도가 바뀌어 나서 따는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 옛날에 그축구도 지장 없는 부위를 일부러 칼을 대서 수술을 시켰어요 이거는뭐 축구계에서 알맞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너무 유명하면 이제 티가 나는데 너무 유명하지 않은 애들은 거의 다 수출, 수술을 시켰어요. 임의로. 그래서 병역 면제를다 받게 상무도 안 가도록 아예 그런 그런 식도 있었었어요. 뭐 흔한 얘기들이었어요. 흔한 얘기. 그 그러니까 박주영은 브랜드를 어르고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좀말 잘못하면 또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박주영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금액 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야. 그 과정에서 계약이 이제 틀어지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하는 경우. 근데 한참 잘 나갈 때였으니까, 박주영이.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었 어, 그리고미준노로갔지 왜냐면 이제, 글로벌에서 안 받아줬으니까, 박주영. 그, 그래, 이제 그게 이제, 평균 문제가 해결되고, 올림픽 막, 메달, 평균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손흥민 나이가 서른으로 접어드니까, 아디다스의 제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토트넘이 있을 경우에 나이키가 유리하긴 한데, 팀을 옮기게 되면, 나이키에서 아디다스 팀을 옮기게 되면, 나이키가 또손을뻗치가 힘들죠. 다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사소하긴 하지만. 네. 어, 나 일단 대표팀 소집되면 지금도 축구화를 주죠. 운동화랑 축구화랑 장비들을 줘서 본인이 신고 싶으면 신어도 되고 그 다음 계약선수는 신으면 이제 그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못 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아디다 선수가 나이키에서 축구를 주면 뭐 다른 사람을 주겠죠. 지인을 주거나 친구를 주거나 뭐 기념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될 것이고 계약 선수가 아니면 뭐 나이트에서 지급하는게 자기가 좋으면 신으면 되고 대표팀 소집되면 이제 그게 좋죠 여러가지 장비를 지급받는데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들도 장비 사용, 본인들 대부분 이제 돈으로 장비를 사축거같은거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윤계상님이 가수 윤계상은 아니겠죠? 네. 고스트 1TF랑 베이퍼 14프로 발볼이 어떤 게더넓으신가요 아, 고스티드 .1이랑 베이퍼 14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데 발볼이 어떤 쪽이 더 넓다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어퍼의 특징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스티드 .1도 그렇고 베이퍼 14프로의 어퍼 소재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치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나 저는 뭐 야, 지금도 좀 그거 하게 본인들이 발 볼러라고 극단적 발 볼러라고 하면서 베이퍼를 신거든요 물론 이제 대신 사이즈를 크게 가서 신는 경우들인데 어저께도 댓글 몇개 달아 드린 분 질문하신 분들 박준우 님이었나 뭐 그분이 프로 발 볼러라고 그런 말도 쓰나 봐요 발 볼이 엄청 넓으면 프로 발 볼러라고 표현을 하는 모양인데 발볼이 엄청나게 넓은 사람들이 축구화를 신는데 실제로 발길을 재면 255인데 270까지 신는다 이거죠 어떤 축구화는 근데 제가 제발길을 재면 제발길을를 땅바닥에 딱 서서 재면 한 250이 나오고 바닥에 누르지 않은 상태로 발을 바닥을 들고 이렇게 재면 한24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대부분 255에서 260 정도로 다 커버가 되는데 2 5 5로 실측이 나오는 분이 270을 신는다 어,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본인들이 발볼이 넓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쟨 수치들 어, 다른 사람들이든 수치를 가지고 이게 11cm다 11cm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넓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발볼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중족부 헤드 부분의 넓이가 최대 넓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드풋 전체 길이가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단순하게 발볼과 그 다음 길이만 재서 이게 발볼이다 아니면 찰발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축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5에서 270을 내가 신는다 사람이다 하면 길이가 1.5cm 이상 차이가 나는데 1.5차이 나는 255cm 그렇죠 1.5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정상적인 축구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 맞는 축구화를 계속 신고 있다는 뜻이니까 본인의 말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는 예, 그러니까 5mm업, 5mm당 이런 걸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정사이즈라는 말을 뭐 저희 코 댓글에, 그러니까 저희 이저 뭐죠, 그방어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안 쓰시죠, 정사이즈라는그사이즈라는게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도 오전에 나이키 매장에 음, 제 아는 분 저기 그 운동화 하나 선물해드리려고 매장에 갔다가 그 베이퍼맥스라는 운동화를 이렇게 신어봤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되게 특이하게 끈 좋은 방식으로. 그, 그러니까 플라스틱 위에 이렇게 뭐가 있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 나중에 나이키 직원 아내한테 물어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먹는 거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베이퍼맥스 신발을 260이 맞겠지 하고, 보통 260을 신었으니까 신었더니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크지? 하고, 2 5 5로 신었더니 맞길래, 아, 이거는. 255가 맞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사이즈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제품 255를 신었다 그래서 다른 운동화 모든 제품이 다 255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정사이즈라는 개념이 애매해지죠 보면 그러니까 그 윤계상님이 얘기하셨던 질문 중에서 그 어떤 게더나아냐 보면 그거는 꼭 신어보셔야 돼요. 신어보셔서 그 어퍼의 텐션이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었을 때 이게 감으로라도 내가 어느 정도 신어야지 이게 내 발에 잘 맞을 건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아디다스랑 나이키 어쨌든 신발 라스트 모양이 약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고스트에서 사용되어 있는 스킨과 그 다음에 베이프 프로에 사용되어 있는 그 스킨의 그 스트레치성의 강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도가 다르면 발의 신축성 정도와 그 다음에 발을 압박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착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프로의 축구화 계약이 있으면 원 없이 축구하는, 시...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짜로 되는 건데 어쨌든 차지가 는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죠 축구 선수들이 아디다스랑 계약을 할 때는 축구화를 공급 받는데 금액을 정할 거 아니에요 후원 금액을 그러니까 1억인데 1억 중에서 축구화로 공급받는 거 물건으로 공급받는 거를 5천만원 현금으로 공급받는 5천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5천만원 현금 공급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천만원 현품 물건으로 공급받는 거는 내가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사고 싶은 만큼 다 사는데 그 거기서 차감하는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공급해주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다 소비자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소비자 가격으로 계산을 해요. 그 계산 방법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흥민이다. 그럼 내가 아디다스로부터 연간 10억을 받는데 축구화 한 켤레를 공급받을 때 완전 커스터마이징 제품이죠. 완전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니까 플러스 모델의 그 아디다스 가격이 35만원이라 하더라도 35만원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최 가장 최근에 아디다스 직원한테 한 2년 전인가? 마지막 통화했던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물어봤을 때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었 제가 갖고 있는 예전에 김남일하고 김두현이 공급받던 신발들의 가격이 그때 한 80에서 90, 100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두 배가 됐더라고요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니까 민이새 축구를 받을 때마다 소흥민의 후원금액에서 까져요 차감이 돼요 그 금액이 계속 보면 인조가죽 신으면 천연가죽 발 피로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발의 피로도는 역시 운동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을 어느정도 그 압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발의 저임 현상 같은 것들 우리가 영상에서도 마, 말씀드렸지만 발의 저림 현상과 관련된 것들은 축구화 발의 바닥에 들어가는 그 혈관들, 혈관들을 압박을 해서 혈관이 잘안 돌게, 피가 잘안 돌게 했을 경우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만큼 저림 현상도 생기고 발도 아프죠. 그 아픈데. 그러나 발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피로도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발에 통증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불편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죽은 사실상 발을 피로하게 만드는 그 자체 어퍼 자체가 그 피로하게 만드는 요소는 덜하죠 다만 피로도의 대부분이 그관련되는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트의 두께나 강성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뼈가 약하고 어린 애들이 고스티드 같은 거, 카본 들어가 있는 거를 신으면, 같은, 그, 뭐죠, 체중이 아닌, 체중이 예를 들면, 중학생이, 50kg 짜리 중학생이, 그, 어, 뭐죠, 그, 카본 들어가 있는 고스티드를 신는 거랑, 체중 80kg의 선수가, 아, 어, 고스티드를 신을 때 사용되는, 동원되는, 그니까, 축구화를 활용하게 도용되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그래서 그래서그 고스티드 트 FG를 신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힘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한 친구들한테 별그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발만 딱딱하고 아프지. 그리고 발의 피로도는 본인의 운동 습관하고도 사실 그런 게더 많이 좌우가 돼요. 오퍼는 전혀 발의 피로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다. 잘 맞는 경우라고 치면. 네가 신고 싶은 거 신는 거나 건... 아마추어들이 더 편하죠.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사서 신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웃음> <웃음> 응. 언 다음에 대파이, 대파이도 있었고또 누구죠? 알렉산더 아놀드가 지금 가장 큰 모델이 처음 되겠죠. 아그이제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다. 걔가 김수상 군은 뭐냐면 어, 어퍼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오는 거 발이 안에서 그니까 어퍼가 너무 유연하거나 요서운동화 니트 운동하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발이 막 움직이는 거 그거 그거가 안 된다는구나. 그니까 어퍼가좀그 텐션 있는 걸 신으면 그게 훨씬 줄어들죠. 아 오케이 왜 이렇게 하고 x19 플러스나 고스트 아, 그런 거는 조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코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왜냐면 그 락다운 시켜서 비틈을 많이 메워놨기 때문에 여자축구 구단들은 다 적자? 아니 그 흑자를 할수 있는 녀석 아예 없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어, 우선 관중도 그 무료 아닌가? 여자축구는? 돈 받나 지금? 그다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여기 그 계열사 스폰서 로고 사용료를 아마 계열사로부터, 아, 그걸 비밀로 돈을 조금 받을 것이고, 음, 중계권요? 중계를 해주는 게 감지적지 않은 거 아닌가? 여자축구는? 그럼 뭐 그냥 구단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거겠지. 한국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면. 아슬레타가 앞 코가 약간 덜려있나요? 어, 그렇게 느끼세요? 음... 풋살을 할 때는 별로 좋지 않고요.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데스포르치가앞 코가 사실 더 높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슬레타의 공공화가 훨씬 더 낫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그렇게, 러버가 들어가 있는, 앞쪽 코에 여기에 러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초기에 적응을 고쳐야 돼요. 키 컨트롤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화 바뀔 때마다 똑같아요. 연봉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축구화 신다가, 이 축구를 화 신으면, 키 컨트롤에 다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그 뭐죠? 그, 군대에서 말하는, 0.4기로 다시 해야 돼요. 아, 1 8 4인에2 5 0이 m 발이 되게 작구나. 다이어스님이. 저는 구두는 거의 안 신어요. 구두는 쉐레드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두는 어, 구두는 아예 아예 안 신은 것 같아요. 정장을 입을 때가 지금은 최근에 10여 년간 정장을 한 번도 안 입어봤기 때문에 정장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장례식 때였나?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였던 것 같은데 그게 한 10여 년전 같거든요 근데 평소에 늘 이렇게 평소에 하고 다니니까 이제 구두를 신을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구두가, 지난번에 제가 영상 때 보여드렸지만, 몇개 구두 플로스 사인 같은 걸몇개 갖고 있는데, 신을 일이 없어, 신을 일이. 그냥 늘 운동화만 신고, 다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두처럼 비슷하게 생긴 스니커즈 운동화들이 한두 개더 있긴 한데, 역시, 운동화를 주고 신는 편이에요. 그냥 발은 항상 피곤한 것 같아요, 발은. 그냥 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아슬레타 정우치 님이 뭐냐 하셨는데 국내는 아직 공식적으로 안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 업체들이 일본 아슬레타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긴 한것 같은데 저도 일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아슬레타 축구 담당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혹제 <웃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 동그란 파프리카님 선수가 스폰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선수의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티어 투뭐 이런 뭐 이런 것처럼 그것도 글로벌 계약 있고 해서 있는데 손흥민처럼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공급받고 있는 선수가 소위 말해서 원티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스폰서 금이 굉장히 높죠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독일로 날아가서 본인의 라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첫번째 작업에 계약서 사인하고 나면 무조건 독일로 데려가요 아디다스 직원이 그 선수 데리고 본사 데려가서 본사가 아니죠 본사도 데려가고 물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슈퍼브리켄이 있는거 어디지 헤르조에 나오라 하라는 그 아디다스 공장에 데려가서 개인의 그 축구화의 발에 본을 떠요 그리고 그번뜬 속고를 뜬 다음에 그 라스 나무로 라스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라스트를 다 전시를 해놓고 선수나 에이전트가 아디다스에다가 아이키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축구두 켤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라스트를 빼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 커스터마이징이고 그 완전 커스터마이징인 경우에는 소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퍼의 소재,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 그다음 스터드의 소재, 그 다음 이런 디테일들을 본인이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 선수들은.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밑에 단계는, 어, 모델을 선택권은 없고, 그 다음에, 그, 뭐만 바꿀 수 있더라? 어퍼만 변경할 수 있나? 하여튼, 그 변경을 본인이 요구해서 할수 있는 그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맨 아래 단계가 뭐냐면, 아, 두 번째 단계까지도 라스트는 있을 거예요. 본인의 라스트 인는데세 번째 맨 아래 단계는 단순 계약이어서 선수의 라스트도 없고 그냥 그 스폰서에서 제공하는 신발만 신는 경우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사이즈 같은 거는 조절을 해 주는 1mm 단위 그러니까 축 선수들 신발 실제 선수들이 공급받는 신발은 우리처럼 5mm 단위가 아니고 1mm 단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오른쪽 왼쪽 사이즈가 서로 다르기도 한데 오른발은 253mm고, 이 왼발은 200, 3 뭐, 어, 57mm, 이런 식으로 1mm 단위로 만들어져요. 그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파프리카님? 시중에 풀리는 모델을 지급받는 거는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의 단계 선수들이죠. 예, 네, 그 정도. 근데 나,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기성품을 또 사시나요?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선수라 그래서 전부 계약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수들이 뭐그 프로다이렉트 가서 축가 사신 고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제비 가서 축가를 사신 고 그렇게 하고 후님이 뭐 여러 번 방송할 때도 옛날에도 말했지만 국내 K 리그 선수들 대안이라든지 이런, 이런 선수들도 매장에 어, 와서 미즈노 사 갖고 가고 나이키 사 갖고 가고 막 그렇게 해요 실제로 돈다 내고. 2초 이상 침묵은 방송사고 아, 뭐 사고 난다고 서 제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구단 제공해 주는 제품 신거나 우리들처럼 아이고 또, 또 지나갔나 그랬어? 음, 음. 꺼진 줄 알고? 어. 아슬래다 푸스 하나 그 두개 가지고 신는데 축구하는 스드가 길어야 그... 최근에 아는 그리드, 쉘 그리드 제품을, 그리드 쉘 제품을 저도 사고 싶어서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여기 스터드가 꽤 길어요. 아슬레타. 그러니까 어퍼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스터드가 앞쪽에 제가 이거 사놓고 안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터드가 되게 길어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 길이가 되면. 두 번째 스터드가. 그 다른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길고 이러진 않은데, 사실 푸마의 FG 스터드처럼 꽤긴 편이어서, 조금 사용하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부상 위험이 확 증가하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 서드가 길어지면. 제 생각에는 10mm 이상에서 그, 서드 길이가 2, 3mm 이상씩 차이가 나면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요. 제 개인적 견해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아킬레스 건 있으면 특히 그래요. 제가, 제가 요즘 아킬레스가 안 좋은데, 이게, 그, 최근에 FG를 집중적으로 테스트 한다고, 옛날 모델들 다시. 그러면서 안 좋아졌어요. 구단에서 제공해주는 제품은 기성 제품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코칭 스텝이, 뭐, 첼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키 입고 있죠. 나이, 아, 아디다스, 메뉴에 보면 코칭 스텝이 뭐, 이렇게 코파 문제 같은 거 신고 있죠. 그런 거는 다 기성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단에 제공된다그래서 전부 다 선수 커스터마이징 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계약, 개인 계약에 의해서만 해주는 거라서 구단에서 이런 거 필요하다고 갖고 가고 뭐 어, 공급받는 것들은 전부 다그 기성품들을 공급받아요. 스터도 있는 축구화도 만들어요. 제가 보, 보여드렸죠 바리오스님. 이건 해결된 거 같고. 뮤테이터 TF20점이 아카데미, 아코가나도 쿠션이 거의 없더니 아슬레타. 좀. 아, 그럴 수도 있죠. 아슬레타 약간 들려있는 것처럼. 저는 제 거는 완전히 들려있어요. 신발 보면. 보이시죠? 네, 완전히 들려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려있는 게 사실은 제조형에 완벽하게 성형이 된 경우에요. 신발 보면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바닥이 눌러져 있거든요. 제 발의 굴곡에 따라서 그대로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오래 신는 제품들은 딱 보면 이제 신발에 그자기조 종청에 어떤 식으로 성형이 되어어서 완성되어 있냐 하는 거를 만져보면 다알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남이 신던 신발을 제가 신으면 완전히 다르죠 연봉님 얘기도 어느 정도 해결된것 같고 어... 아식스 신재호 님이 처음엔 적응하기 힘든 요즘 스터도 때문에 이것만 신어 ds ag 근데 어퍼가 좀 딱딱하지 않아요? 괜찮으신가요 신재호 님? 인조가죽 부분에 어퍼가 너무 딱딱하고 그다음에 발볼이 되게 앞쪽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선뜻 저도 지금 사놓고는 신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 빵철이 님 한참 늦었네 우리 빵철이 군 네. 집안 내려이구나 발이 작은 게. 음. 그럴 수 있죠, 네. 서준영님이 블랙 제품이나 신형내메이나 같은 사이즈 비교하면 발볼이나 발놀비가두 개를 신어보면 비슷해, 차이는, 그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어퍼의 텐션이 달라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신어보면 이거는 지금 GT처럼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들고요. 이때만 하도록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신발의 절대 크기 같은 이게 둘다255 인데 255 사이즈에서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퍼의 텐션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은 5.1 에서는 보면 서준영님이 질문해 주신 거고요 이거는 락다운이랑 텐션이 있는 축구와탑5아 우리 수찬님이 문의해 주셨는데 음 뭐가 좋을까요? 락다운다든거뭐 뭐, 아무래도 고스티드가 일단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파 센스가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음, 텐션, 텐션 있는 걸로는 사실 프레트가 굉장히 텐션 이 있는데 이건 나 추천을 못해 주겠는데 이거는 어퍼 텐션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 이게 너무 강하면 이제 어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또 불편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하다 그래서 다 좋은 건또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음. 아식스에서 나온 거? 그발 볼이 만약에 그 발의 형태가 좀 괜찮다고 하면 울트라이처 같은 걸 한번 신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것도 들고 오프 텐션은 그거 하진 않지만 신발 전체가 주는 그 텐션 같은 건 사실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도 꽤 괜찮은 제품이니까 네오2 3는 조금 유연해져서 별로고 네오2 그 다음에 코파 센스 뭐 이런 제품들 보면 어, 전우치님 조금 더 기다리면 또 한국 아직 나오지 않을까요 뭐 한국사람들 워낙 많이 찾으면 데스포르치도 들어왔는데 미니치도마스레타 들어오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웃음> 저축구 해줬다던바르시아에서 나온 건줄 알았어요 아 파로카스 왼쪽 이거 이거 말하는 건가요 연봉님 이거 바로카스 아, 이거 괜찮더라고요 다시 신어봤는데 저 그래서 어, 내일이나 모레 이제 제축과 일부가 저희 처갓집에 있는데 그바로카스저한 3개인가 있거든요 똑같은가 색깔만 다르고 흰색에 뭐 프로 SP가 있고 뭐 이런 데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일본에서 세켈레가네켈레를 갔을 때 사놓은 게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 어, 흰색으로 여름 동안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저 바로 갔어요 네. 아스레타 와우 에스 에스 어, 메이드 사카 아그래아또 파는 곳이 있나요? 아 그렇구나 울트레자 어퍼가 좋은데 스터드가 길어서 어, 음... 아, 그래요? 참가리 아셨어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운동장, 운동장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울트레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앞쪽에, 저도 비교전 이렇게 발 끝이 탈탄 걸 좋아하긴 하는데, 울트레자는고 그 부분이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서, 제 발에는. 가끔씩 신기는 해요. 가끔씩 신는데, 아, 어... 스터드가 분명히 약간 높고 길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아식스가 묘하게도 아웃솔플레이트와 스터드가 주는 안정성이 다른 브랜드보다 오히려 높은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 스터드 문제로서는 뭐 크게 없이 그냥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울트라짱은. 아 그거 그거 아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예 어, 내일이나 모레 가서 제가 집에 가서 좀 신발을 갖고 와야 돼서. 어, 샤인펠트에서 제작했죠. 샤인펠트 제작해서 다 왔기 때문에 이런 택이 없어요. 축과에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은색으로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다인애 프림 대학에서 신발을 전공했어요. 어, 어, 어 그러셨구나. 어, 제가 틀린 거 있으면, 그 뭐지? 잘시적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발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파이널플림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어,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전문적으로 이걸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시, 그런 분이시면 아마 우리나라 리뷰어들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보면. 루돌프님 누구죠? 루돌프 슈레드님. 아, 벙푸시라더니 아, 벙커, 저기, AB님, 이제 늦게 들어오셨구나. 파찌님. 파찌, 파치, 죠 파찌. 파치. 파찌님, 안녕하세요. 네. GP5님 들어오셨고. 낮은 편이지 않나요? 그니까, 러 여기가, 여기는 높진 않은데, 여기 뒤가 되게 높아 보이죠. 그니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가 라운드인데, 여기는 이렇게 블레이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또 이제 블레이드 타입으로 때렸으니까, 어, 이스터드에 대해서 약간 그가 하신 분들 사실은 이스터드보다는 여기 아웃솔 여기가 중창에 있는데 상당히 두껍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일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을 직접 느끼기는 힘들지만 이 플레이트 자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다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좁다 네, 것도좀 좁다고 느껴지는 보니까 구두 같아요 플레이가 괜찮아요 신재은어그러시구 275에 발볼 12 이런 말을 하면 전혀 저는 몰라요 저는 공감을 할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 얘기하는 거아 그래요 공원 퀴즈 5개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틀리는데 그런 거 맞춰 <웃음> 아몇 시잖아 저공원 시험 보는 친구가 와서 그 뭐죠 그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 국어 문제집을 같이 풀어 봤어요 사무실에서 심심해서 풀어 봤는데 20문제 중에서 한 15개인가? 10... 그정도 맞출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20문제 중에서 영어 영어 문제가 또꽤 어려워서 영어는 한 반타작밖에 안됐지 않을까 지금 그 문제집을 봤더니 시험 때 되게 웃기더라고요 수능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처럼 되는데 국사는 뭐전부다 외워야 되는 거에서 지금 뭐 단편적인 지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단편적으로 외워 있는 것들은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저희 집 애가 이제 중삼인데 국사 문제 풀면 단편적으로 뭐뭐 뭐 이런 거 집현전이다, 뭐, 뭐 이순신이다, 뭐 난중일기 이런 건다 아는데. 뭐, 어느 왕에 뭐, 뭐, 뭐, 이런지 다, 다 모르죠. 그런 방에서 먹어서.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봤는데, 국사가 다추능처럼 되어 있길래, 야 시험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영어도 그렇고, 똑같은 거니까, 이걸를 막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몇 년씩 준비를 하고 이러는 거야. 7급, 9급, 막 이런 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무원한테 되게 그 필요한 건가 뭐 맞춤법도 그렇고 고문법도 그렇고 문장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 중에 대화를 전화로 통화해보면 이상한 인간들 되게 많은데 <웃음> 말안 통하는 어떻게 공무원이 될지 그런 인간들은 제가 작년에 외교부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국토관리고 어... 여권 때문에 이제 외교부랑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직원 여권과 직원들하고 엄청 싸웠죠 엄청 막 경찰이 출동하고 할 정도로 싸웠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 들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공무원들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그 저기 뭐지 여권 재발급 받으면서 외교부 통화 녹음까지 나오고 이거를 법으로 집권 남용 이런 거를 고소를 할까 하다가 그러 공무원도 바, 어렵게 공무원 돼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한두 사람 고네 사람인가 무청 공무원 몇 번가 병신들이 하도 병신짓을 해서 대, 얘기하는 거도막 뭐 난리났었어요 경찰이 막 출동을 하고 막 뭐. 그때 제팬 파로카스 HG 아아아아 아, 아, 아. 카피탄은 조금 이렇게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그그 그 가죽으로 잘 감싸져 있긴 한데 제게 그런 제품들을 신으면 라스트가 양 엉성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 그게 그왜 그런가 하면 그신발의 라스트의 모양을 정확하게 딱그잘 만들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저가 모델인 경우에는 뭔가 라스트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신발들은 사실 일체감을 좀 먹기가 힘들고 라이키 프리미어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고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 같은데, 이 라스트가 딱 틀어져서 안 맞으면 아예 못신게 되니까, 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되게 보면. 메시가 7년 동안 같은 스터드, 아디제로 삼각 스터드만 썼는데, 음, 그립성이죠.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라운드보다는 높은 그립성 이있으니까 네메시스 모델은 기본 컨셉이 이제, 스터드, 사실 이제 ACG라고 하더라도, 어, 그 FG라고 하더라도 스터드가 크게 길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인조구장에서는 분명히 쓰기가 힘든데, 천연에서는 그립성이 좋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스터드를 함부로 못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FG 스터드가 덜 라운드에 가깝고, 이거는 뭐삼각뿔에 가깝고, 근데 ACG는 또좀 동그랗고, 사실 똥랗다고 봐. 좀원조 하늘 쪽 이렇게 그 뭐죠 애플 로고처럼 그 비트기를 이렇게 약간 약간 띄어놨지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보면 스터어도 굵기가 좀 다르고 근데 물론 이제 소재는 마모성의 차이를 조금 두긴하겠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FG랑 AG는 전혀 소재상의그 차이 는 없는 것 같고 내마모같도 차원에서 보면. 출연을 또 많이 갖고 계시구나 뭐. 데스포르치 음. 저도 한3 0 0 k m 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 뒤에 박스 카메라를 보여 드리면 좋은데 추가로 어, 그뭐좀한 그 10kg씩 들어가는 박스를 쭉다넣어 놨어요 여러 몇 군데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 드릴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저는 뭐, 전문적으로 수집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사다 보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스터드? 여러, 여러 종류 갖고 계시구나. 음... 군종축구화가 뭔지 모르겠네 축구말고 다른 취미 딱히 다른 취미 라고 할건 없는데 좋아하는 건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네. 취미생활을 하면 워낙 오랫동안 해왔다 그니까 인생이 되게 단순했어요 운동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고 밥 먹고 자는 시간 남는 시간에 영화 보러 다녔고 지금도 가끔씩 그러고 다른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음악을 음악 듣는 걸 취미라고 하기 좀 그렇고 맨날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거니까. 보면. 아식스 어, 1949. 울 스포츠 또 축구가 계속 나왔었어요. 특히 GK 축구하고 제가 리뷰를 해 드렸는데 초기에 GK 축구는 이제 앞쪽에, 그러니까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앞쪽 발끝으로 지지를 한 다음에 빠른 점프를 떠야 돼요. 다이빙을 떠야 되기 때문에. 올스포츠가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축구를 냈었고, 애들베다가 신긴 했죠. 올스포츠 그, 갖고 있을 텐데. 한, 한쪽 정도는. 잘 모르겠네. 1800킬레 모으는 게 꿈이다. 와 1800kg. 언제 모을까요 1800kg. 2 0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몇십 k 동안 해봤는데 k g 2 갖고 있는 k 자체가 0 0 0 k g 2 0 0 0 0고 g 20,000kg. 2 0 0고0 k g 20,000kg. 20,000kg. 20,000kg. 20,000kg. 2 0 0 0 0 k 이 20,000kg. 2 0 0 TM48, 올해 270. 아, 아스레트가 요번에 좀 A005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던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다 260을 신었다가 아, A005에서 250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는 캥거루와 염소가 섞였는데 축가라고 하더라고요. 왜그 프리미어가 뭐 그, 그, 그런 그까 제품들 뭐요 똑같은 캥거루 가죽로 만들어도 코파 17, 18에서 큰재미를못 받고 서 같은 경우에 어, 이상하게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캥거루 가죽이고 불편한 장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씩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X18.1은 락다운, 텐션, 어, 괜찮아 X18.1 근데 a g 를 사야 될 거야 아마, 김수찬님 그거는 리뷰를 할 때도 괜찮게 리뷰를 했던 제품이어서 X18.1은 2018년에 엄브로면 뭐 굉장히 한참 뒤죠 그거는 그때는 네. 1 8 4 2 5 0발작작편편시 y 나고아사모 s 드 m o y e d Kijo. Sigan is a 시 i g book. She is a big b 오늘 뭐 She is a big book. s h 요정도 30분 정도에 마시는 걸로 하시죠 뭐 오늘은 예. 일본산이 발볼 좁고 그 일본산이 발볼 좁다는 거에는 동의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어보면 늘 그렇지만 그니까 발볼이 좁은 게 아니라 신발의 라스트를 만드는 방식이, 서양 애들은 위쪽에 톱 쪽을 조금 여유있게 두고, 그 아래쪽을 확 조는 방식이라고 하면, 일본 애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부터 뒤까지 가는 거에, 그, 앞쪽을 일단 넓게 만들진 않으니까, 아, 그랬을 경우에 좋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뒤로 오게 되면, 뒤에 지는 전체 폭은, 아 오히려 조금 더 넓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 좋냐 이거죠 어느 부분을 약간 좁게 만드냐 그러니까 왜냐 발의 크기가 어, 앞쪽하고 뒤쪽으로 오면서 크기가 좀 달라지니까 아예 칼바리랑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족부 헤드에 있는 쪽에도 어느 쪽이 툭 튀어나니까 코파 센서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런 식으로 부불 튀어나니까 이것도 보면 이렇게 싫 텐데 여기를 보면 이게 어, 이게 HG. hg 부분만 보면 알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길게 빠져있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빠져 근데 AG나 FG는 여기가 쑥 들어가 있어요. 오다가. 여기는넓고 여기가 쑥 들어가요. 아무튼.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발이 카바랑 하더니 앞쪽이 어 예를 들면 인디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르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니라든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긴 좀 다르게 정의이 되되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좋아서 신발 안 벗겨도 신을아 이거죠. 근데 일본 애들은 여기가 이렇게 쭉 빠져 있어요. 그냥 신발 자체가.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미즈노 재팬 공장 투어는 안 될걸요 아마? 외부인들이 출입이 잘안될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뉴린베르크에 있는 박물관 같은, 보사 뉴린베르크인가? 박물관은 들어갈 수 있는데 구경이 그 공장 안쪽으로는 못 들어갈 걸요. 나이키도 마찬가지. 포트랜드 본사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출입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봤는데 야, A00 보통 어디서 10mm 다운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고. 어떤 제품 대비로 어떤 걸 신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다운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오해를 살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연봉 님이 얘기하는 것도 이미 정사이즈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여서 본인, 뭐 본인만 갖고 있는 정사이즈 개념입니다 본사 출입이 안될 거예요 어디든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여러가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방문 목적이 있고 방문객의 예를 들어서 그거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출입이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쓱 가다가 안 되, 들어가는 건안될 거예요 다 지금은 뭐 카드로 출입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시대가 아 어, 시간이 한 시간 24분이 됐고 어, 시간으로 28분이어서 한뭐 5분 정도만 더 할까요? 미주노 오사카 공장 근데 사실 가면 별로 볼게 있을지 모르겠네 신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뭐 그러니까 라스트 같은 거 이렇게 쭉 전시화 되었으면 이제 신기하게 할 거예요 호날두가 신는 거뭐 그러니까 몬트베르나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유명 선수들이 신는 라스트들 쭉 있으니까 아예 발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 뭐. 설명 들으면 재밌긴 할것 같은데 외분들이 출입이 솔 상시로 되진는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 메두사 그러니까 어프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업무로는 기본적으로 신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어떤 제품을 뭐토코도 최근에 나온 걸 보고 뭐 메두사도 보고 뭐아큐로 이런 걸 봐도 다 신발 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내가 신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통이 개방돼 있어서 좀 쉽게 편하냐 안 편하냐 뭐 이런 것들 막 메두사 이런 거 어퍼의 뭐 전체를 다 가죽으로 덮어놓고 막뭐 이렇게 신축성 있게 신을 수 있게 되는 구조들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아킬레스 건염 있으면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t f 1 조금 덜하고 스터드 있는 것 중에서 뒷발 쪽에 힐 쪽에 당기면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축가하다 그러면 아킬레스 건이 올라오죠. 제가 최근에 그 여러가지 FG 모델을 일부러 막그 가혹하게 신었는데 발뭐 다치도록 해봤는데 피로도 같은 것도 확실히 안 좋고 역시 스터드가 있는 거를 인조부장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스 아프신 분들도 에서 한국에서 한에도설명에렸는데에서한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박한서 한국에서 한국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또 신신 파스도 있고 뭐 데일 파스도 있고 데일 뭐죠? 뭐 그런 멘소에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간 그 소염제로 사용하는 것 중에는 타이거밤이 굉장히 좋아요. 아킬레스건있고 3일 정도 타이거밤을 바르면 다음 날 운동이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 좋아요. 타이거밤은 하나씩 꼭사 놓으세요. 보면 아, 타이거밤이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쓰는 그그 j 올올브영인인올올브영에 가면 요타이 v 밤 a o l i 흰색으로 된거 보통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된게 많죠 옛날에 해외에서 많이 i a o l 데 이게 cj 올리브영이나 약국에 가면 팔거든요 요 은색으로 된게 요거는 그때 뭐 뭐더라 그 여기 녹여가지고 요그 요, 요거를 떠서 숟가락으로 떠서 뜨거운 물로 비워 부어서 이렇게 방향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거긴 한데 요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수 흡수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옛날에 보여서 그 다음 넝그린스여서 아 그것도 안생겨 가격도 저렴해 이 8000원도 밖에 안할텐데 내겐 숄더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고 근육에 요것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요 아킬레스건 있으신 분들도 써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분야에서도 이 타이거밤은 굉장히 좋은 약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싱가포르에 있는 이거 타이거밤 본사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친구한테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로브이라든지 뭐. 뭐좀 그런 그런 화장품 이제 편이죠 왓슨 같은 거 있죠 거, 거기 가면 이게 많아서 여러 개 사갖고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싱가포르 있는 친구한테 싱가포르 현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계속 사다 썼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운동용으로 아예 이거를 개인적으로 수입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냄새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친구들은 되게 싫어요 근데 모기에 물렸을 때도 되게 좋아요. 얘네들이 모스키토 리페링 리페링 가은 나오는데 효과가 최고예요. 물론 뭐 버물리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긴 한데 모기가 많으신데 계신 분들은 물리고 나서 이거 바르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 정도로 소열 효과가 굉장히 뛰어요 냄새 중독적인가요? 이게. 이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맡아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 김정남 감독의 동생 김성남, 김정, 김강남이 그 쌍둥이인 건 아시죠? 쌍둥이, 쌍둥이인데 그 대표 선수까지 다 잡은 시절에. 근데 이분들이 그 김전 씨 감독도 그렇고 다 홍콩에 있는 해봉 팀 이런데 이제 홍콩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홍콩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라는 유명한 팀이 있긴 한데 해봉이라고 옛날에 있던 팀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팀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친선 경기 하러 해봉이 들어왔때다 같이 들어왔어요 국내 선수들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초학생 때였거든, 요학기라니 2학년 때였는데 다 이거를 바르고 있어서 막 콩콩 선수단 전체 이, 이 냄새가 다그고한 냄새가 온몸에서 풍길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었고.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 같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 가더라도 이게 굉장히 애용이 많이 돼요, 타이로 바람이.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하나는 꼭 갖고 계시면서 바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예전에 독일에서 만든 리파릴 겔이라든지 바이얼에서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게일 타입 소재들을 사용을 하면 피부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류 때문에. 그게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많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파스 같은 거, 파스라 이제 그 캐토톡 같은 거를 발라도 그 저기 뭐죠? 피부 발진 같은 거 생기죠. 저 접착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니시방 일본 밴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천으로 만들어서 라텍스 알레르기 같은 게좀덜 하거든요. 그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하면 사용할수있는 제품들이 딱딱딱 정해져요. 대강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 코탈 구공 구한 발레로 네. 무릎에 좋았었어요. 어. 김판군이 홍콩 국대 감독. 김판군 네, 그러니까 홍콩은 김판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장정이 있었죠. 팔십 멕시코 청소년 83년인가 그때 했던 임생이 아니라면 장정이 거야 임생 어었었나 싱가포르가 강제로거에서 썼어요 <웃음> 지금은 이게 아니라 종류가 싱가포르 내에서는 되게 많아요 파스제로도 나오는 게 있고 종류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싱가포르 잘안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네겐 숄더라는 거 있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지금 7시 36분이고 방송시간 1시간 3분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축구 관련된 거는 오신 분들이 뭐 궁금증은 없,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어, 요 네메시스 관련된 거는 따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거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얼마큼 축구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뭐특별할건 사실 없으실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뭐 텐션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제일 제 중요한 건 스터드가 관련 어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뭐 스터드냐 이게 지금 아디다스가그 부분이 조금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아어 내일? 내일은 뭐 라이브 힘들겠죠 다음주 예, yeah. EPL 리뷰를 또 우리 흔히 같이 할수 있으면 EPL 리뷰를 하겠다고 시즌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